처방을 받으면 이제 어 처방전을 가지고 양압기를 판매하는 곳에 가서 응. 판매 또는 임대한 것이죠. 응. 가서 제출을 하면 응. 또그 서류가 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제 그 보고가 되고 응. 거기서 승인이나면 응. 이제 어 임대를 해주죠. 아, 임대를. 그러면은 한 달에 본인 부담금이 한만 팔천 원에서 이만 원 정도 응. 하는 응. 그. 그 사용 스림 같은 게 떨어지는 거예요, 네, 결국은. 네. 네. 음.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이제 한 달에 18,000원 가지고 계속 나를 그냥 이거를 그냥 꾸준히 사용만 하면 되는 건가요? 어, 이게 치료 목적으로 쓰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사람이 양학기를 가져가서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겠죠. 귀한 그 건강보험 기금을 충내는 거기 때문에. 그렇죠. 예. 어,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처음 3개월 동안에는 네. 어, 양압기를 잘 쓰는지 잘 쓸지 못 쓸지를 결정하는 기간이에요. 그아 사람이 줬는데 양압기 못 쓰겠다 하면은 뭐 다시 반납을 받아야 되니까. 그렇죠. 그래서 어떤, 어떤 기준이 냐면 3개월 동안 21일 연속으로 하루도 안 빼고 어, 4시간 이상 꾸준하게 잘 쓰는 사람들은 이제 추가 연장이 되는데 아 그게 아니고 쪘다 맞다 이렇게 그중 음. 날중 하거나 21일을 하는데 아 18일 동안 열심히 잘 썼는데 음. 하루를 또 깜빡 잊고 음. 안 됐다 에, 그럼 에, 에, 에. 다시 21일 을 채워야 돼요 아, 그래서 이런... 쉽지는 않은데 네. 어 그래 그 어려운 그 구간을 통과했어요 네. 그런데 이제 6개월 동안 또 이제 처방이 또 추가가 되거든요 6개월 동안 70% 음. 어368 180일 중에 70%면은 음. 어 5개월 동안 음. 잘 쓴다는 이 기록이 데이터가 여기에 다그 스마트 이 카드에 아. 다 저장이 되거든요. 아 사기 안 되네. 예. 네. 안 쓰고 쓴척안 되네요. 썼어요. 그게 아, 일치 쓴게 아니고 이미 여기 365일 기록이 되기 때문에 네. 그 칩을 갖고 병원에 가서 잘 썼다는 걸 음. 승인을 확인을 받아야 돼요. 아 그래야 건강보험공단에서 어 돈이 지급돼요 아 그래야만 네. 내 부담금이 아까 18,000원? 네, 그 정도 네 18,000원 정도 정도의 네. 그 금액으로 네, 네. 이제 꾸준히 사용을 하는데 그게 처음에는 3개월, 음. 그리고 그게 끝나면 다시 6개월 6개월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6개월마다? 예.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6개월마다 한 번씩 계속 사용 승기를 받아야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확인 받고 이제 처받처방 이렇게 아, 네. 네. 우준하게 병원을 다니면서 네. 관리를 해야 되죠. 네, 여러분 그렇다고 하네요. 그래서 네. 이 양압기를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음. 지금 들으신 것처럼 수면 다운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양학계 처방을 받으시고 한 3개월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6개월 사용하시는 걸매 6개월마다 한번씩 이렇게 가서 여기에 입력된 데이터를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